저하고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댓글에 어떤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를 추천을 하더라.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제 생각은 가장 저렴한 아파트, 가장 할인을 많이 하는 아파트,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형편에 맞아야 되겠죠. 수성구가 반미기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화오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뭐 사실 제 유튜브가, 그리 유명한 건 아닌데, 교포분들이나 아니면 제일동포분들, 그리고 한국말을 하는 외국인들 분들까지도 한 번씩 전화와서 물어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상황이 끝났는 상황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뭐 작년쯤이라도 아파트 가격을 내리던 오피스텔 가격을 내리던 한번 팔았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주택 마찬가지 재개발 마찬가지 다 자고 또 통화를 했는 분들인데 또 다시 도장을 찍고 저한테 전화가 오시고 뭐 제가 해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급하게 팔아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 옆에 보시거나 밑에 보시면 은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카페로 가는 링크가 되어 있죠. 여기 링크를 들어가서 카페에서 직거래로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게시판에다가 직거래 매물을 한번 올려보시면 그래도 제 유튜브는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부동산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가격을 많이 낮춰서 올린다면 뭐 어느 정도 의사가 있는 분들이 연락을 하시지 않겠나 뭐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참안타깝습니다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현재 저도 다양한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자료를 살펴보는데 참 옛날 2008년 9년 그때하고 차이가 지금 좀있면서도 상황이 좀 많이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영상으로 많은 자료를 올려드렸지만 은 2008년 9년 1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경기가 많이 좋지 못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도 나왔고 마찬가지 금매물 주택이나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도 실제 좀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그 시절에는 이 정도로 투자 투기를 했는 국민들도 많이 없었고 아파트가 이만큼 많이 올려지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상승하던 아파트가 또 급락을 합니다. 물론 급락을 한다고 해도 예전에 가격이 올랐는 만큼 내려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전국이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여름몰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 뉴스, 모든 매체에서 한꺼번에 똑같이 떠들어 제끼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국민들이 투기를 했고 갭투자를 했고 아파트로 또 돈을 벌었는 세력들도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부동산 분위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대구에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분들이 시행을 하거나 아니면 은 개별적으로 돈을 모아서 또 시행을 하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대로 진행이 못해서 지금 공매로 나오는 매물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지들도 마찬가지 돈을 모아서 매입을 해서 뭐 상가나 아니면 뭐 작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입을 해서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지금 다시 공매로 나왔습니다. 물론 감정가가 695억 그리고 지금 유찰이 되어서 414억에 신탁에서 지금 공매를 내놨죠. 그리고 요새는 경매보다 공매로 진행을 좀 많이 합니다. 유행이 경매가 아니고 공백물건이 더 쉽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KB신탁에서 PF자금이 나와서 사업이 제대로 진지되지 않고 이자를 내지 못해서 공매로 나온 매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물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대부분 시행사 측에서 진행하다가 터졌는 경우도 많지만은 개별적으로 돈을 모아서 우리가 시행사 역할을 해보자 해서 또 진행한 사례들도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2,000평인데 금액은 710억 또 유찰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보시다시피 5,000평 금액은 2,367억 마찬가지 공매로 다시 나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2,861평에 850억의 공매가 나왔는데 마찬가지 계속해서 유찰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경매나 공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1회, 2회, 3회, 4회 계속해서 유찰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악화돼 있다. 적어도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지금 많이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파트 거래가 안 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큰손들조차도 사실 물리기도 많이 물렸지만 은 손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마찬가지 자료를 확인해봐도 2008년 9년 10년도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정말 차이가 좀 많이 나고 비교가 좀안될 정도의 어떤 거래 그리고 큰손돌조차도 많이 물렸고 거래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뭐 유튜브를 하면서 뭐 좋은 정보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는데요. 그리고 많이 듣기도 듣습니다.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보고 내가 사실 아는게 별로 없어서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대부분의 뭐 얘기들이 사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경기 악화가 질질 끄는 것 보다는 빨리 하락을 하든 폭락을 하든 치우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좀 많죠. 부동산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질질 끌어봐야 사실 뭐 경기는 더 악화가 되고 부동산 경기는 더안 좋을 뿐더러 부동산에서도 사실 거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라리 빨리 폭락을 해보라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애법 좀많더라고요 저도 뭐 예전 영상에 마찬가지 자료를 가지고 올려 드리기도 하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이래 해보는데 참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한치 앞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규제는 당연히 푼다고 예상을 했었고 마찬가지 현재 계속해서 풀고 있죠 그때 그 시절에도 다 그랬습니다 그 자료는 다 올려놨기 때문에 영상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너무 급락하는 것도 급락하는 건데 실시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 거에 대해서 아직 뭐 본전 소위 말해 본전카면좀 웃긴데 원상복구도 되지 않았는데 큰손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고 그리고 공매로 진행되는 부분들 재개발이 2 30년 만에 처음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아파트 바람을 타고 미친듯이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거기다가 또 돈을 댔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에도 다 물렸다는 거죠. 그런 돈이 물리면서 아파트 갭 투자했는 분들 마찬가지 일반 서민들까지 돈이 물리면서 그런 돈이 다 증발했다는 겁니다. 아파트 물량이 단지 많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그 정도 안 좋다고 그냥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혼합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리고 투기 세력들도 대구에 너무 많이 생겼고 일반 서민들도 투기를 많이 했죠. 갭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런 돈들이 다 증발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과 비슷해서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어느 지역에 어디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냐고 묻는다면 가장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 무조건 가격이 올랐던내렸던 간에 가장 저렴하고 할인을 많이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일단 내 손에서 정리를 할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 뭐 수성구 이런거는 지금 사실 뭐 크게 쳐다볼 것도 없어요 왜 다시 오른다는 장담을 못합니다 수성구든 뭐 강남이든 모르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갭 투자를 많이 했고 서울 강남에 뭐 많이 투자 했는 분들이 계셔서 제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는 더 이상 수성구의 어떤 투자 가치가 그래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인의 생각입니다. 제 말이 항상 다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분들은 저는 제 의사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끼리 또 다른 유튜브를 다 보시면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단지 그나마 기대해 볼수 있는 게 대구의 재개발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이 있으실 거고 아파트를 구입 못했는 분들이 아파트를 다시 구입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어떤 장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동네보다 아파트 물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재개발을 많이 했고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사실 다른 동네에서는 아파트 물량이 없으면서 가격이 미친듯이 올랐습니다. 물론 갭투자와 투기 세력 때문에 그렇게 올랐는데 대구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많이 했고 물량이 많다 하는 것은 돈이 풀렸다. 좋은 징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파르게 올라가는 것은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비싼 원룸을 구입했거나 비싼 아파트를 구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30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입주량이 대기하고 있고 마찬가지 대구도 3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대명동이나 아니면 은 달서구나 아니면 서구에도 계약금을 지급은 했지만 중도금 지급을 못하고 사실 재개발이 취소되는 사례들도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계약금을 받았는 분들은 그 돈은 꽁돈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상가를 또 많이 구입했어요. 아파트 상가를 두 개씩 구입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뭐 재개발 때문에 지주택이나 아니면 그런 땅이 넓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고 나머지는 상가로 또 구입했는 사례들도 있는데 그런 상가들이 지금 현재 아파트 상가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다니 보면 아시겠지만 빈점포들이또 상당히 많고요. 경기가 또 그만큼 위축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위기가 위기로 끝날 것인지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인지 뭐저조사도 사실 가늠이 잘 안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물어보지만은 분명히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도 2008년 9년도 10년도하고는 차이가 좀날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미분양 한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연락 오는 게 위험한 매물들도 많이 전화가 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뭐 30% 뿌린 분양이 안됐다. 그럼 70% 가남았죠 70% 자체에서는 이 미분양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70% 전체를 뜨지 않는 이상은 나머지 마진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가 날 수가 있는 거고 시행사가 부도가 날 수가 있는 거고 지금은 신탁까지도 뭐 부도가 날수 있다 정권사 부도가 날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이 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70% 이상이 분양이 된 아파트 그리고 나머지 잔여 물량이 얼마 남지 않는 아파트를 미분양 할인으로 구입해야 된다 그런 결론은 머리에 박혀 있는데 실질적으로뭐 연락이 한 번씩 오는 것들이 보면 확인을 해보면 미분양 자체가 좀 말이 낫죠 그런 것들 은 많이 위험하다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매물들이 접수가 될 수도 있고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지인을 통해서 얘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매물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에 구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미분양 아파트 할인 판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뭐한 200명 아니면 300명 정도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분양 할인을 해주는데 나머지 잔여 물량이 뭐 200가구다 아니면 100가구다. 이게 소화를 한 방에 다할수 있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FM대로 해서 거래를 해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그런 조사까지는 해보지 않았지만 은그 정도 인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은 오리지널 공동구매가 되는 거죠. 100명, 200명, 300명 나머지 남아있는 잔여 물량 전체를 소화해준다. 그렇게만 되면 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입주를 목적으로 거래했는 것들이 많이 없을 것이다. 어느정도 투자 투기를 위해서 잔금을 못 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지금 은행 대출이라든지 모든 규제를 계속해서 풀어주기 때문에 그 시절이 됐을 때 내년에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규제가 풀리고 대출을 완화시킨다면은 잔금을 칠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입주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건설사가 어느 정도 분양이 제대로 안 되었다면은 뭐제 생각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돈이 딸리다 보면은 사실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다양한 하자들도 발생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 생각이 꼭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자 돈은 딸린다. 그런데 계속해서 미분양이 나고 PF 자금 조달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공사를 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안할 수는 없죠. 그리고 큰손들마저도 지금 많이 물려있는 상태다 보니까 돈이 돌아가지 않는다. 뭐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항상 얘기 드립니다.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은 제 주변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단지 유튜브를 안할 뿐이고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월등하게 똑똑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보다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런 영상을 만들어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조회수나 구독자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유스를 보게 되면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꿈틀거린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외에 다른 동네는 지주어든시 조용합니다. 지주은듯이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성비 좋고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은 무조건 내 동네에서만 구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될 겁니다. 어디든지 가성비가 좋고 가격이 나쁘지 않다면 은 한번 갈아타기를 하거나 움직일 필요가 있다. 어, 내가 달수구에 사니까 난 달수구에서만 구해야 된다. 중구에 사니까 중구에서만 해야 된다. 난 수성구, 무조건 수성구다. 이런 생각은 버리, 버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가 폭락하는 상황이 바뀌고 경제가 엄청나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가야 되지. 내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나는 내 동네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 동네에서만 아파트를 구할 것이다. 저렴하게 나오면 이 동네에 있으면 아파트를 구입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는 현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자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가 지금 자고 나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분위기죠. 그렇게 부동산이 급변하고 있는데 내 사고방식이 그대로 박혀있다면 사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에 박혀있는 모든 생각을 좀 지우시고 흐름에 좀 따라가고 발맞추고 아니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 번씩 명확하게 알아볼 필요도 있다. 오늘은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런 공매가격이 1000억이다 뭐 500억이다 이런거에 관심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내가 뭔가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2008년 9년 10년도 영상을 올려드렸는 게 내용을 비교해보라고 올려드리는 이유와 그때와 지금이 매우 흡사하지만 은 매우 많이 틀리다. 그리고 그때는 일반 국민들이 그만큼 돈을 날려 먹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는 큰손들도 그렇게 물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파트만 그냥 무너질을 뿐이고 건축이 힘들었을 뿐인데 지금은 상황이 아주 비슷하지만은 많이 틀리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틀을 좀 바꿔서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거나 부동산을 다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공무원들에게는 이 영상이 그다지 크게 도움이 안될 수는 있습니다. 월급 잘받고 있고 현재 내가 사는 아파트에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죠.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아야 될 분들, 그리고 아파트를 살지 않아야 될 분들은 뭐이 영상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볼 필요도 크게 없지만은, 나름대로 뭐 알아서 나쁠 건 없으니까 뭐 참고하시고 또 대부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해서 저한테도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유튜브에 어디에 보면은 수송구를 무조건 사야 된다. 또 어디에는 북구 쪽에 뭐 더블 역세권이다. 동구에 동대구역 부근의 더블역세권이다. 그리고 뭐 어디 아파트가 좋다, 어디 아파트가 좋다, 뭐 그런 얘기를 저도 보기도 보고 문의도 많이 받았지만은 제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무조 가성비가 좋아야 되고 가장 할인을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 그리고 수성구는 돈이 많은 분들은 수성구를 뭐 가셔도 관계는 없지만은 수성구나 남구나 중구나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고 나쁘게 생각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쁘기 때문이죠. 아무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